중국은 왕이지를 서해 최고의 경지라는 신필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신필로 일컬어지는 서예인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김생입니다. 중국의 유수한 서예 명가들은 익히 잘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신필 김생에 대해서는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글씨는 분명 우리에게 빛나는 이정표가 되어주기에 저희 켈리아트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자는 지서, 별명은 구였으며 봉화에서 태어났다는 것 외에 집안은 한미하여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섯 살때 누군가의 글씨를 어깨너머로 보며 흥미를 느껴 쌀이나무로 바람풍과 달월이라는 두 글자를 쓰면서 처음으로 글씨를 익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섯 살이 되던 해에는 불경 두 권을 사경하면서 글씨를 배웠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것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이리관지로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죠. 그는 세속의 번잡함을 피해 봉화 청량산으로 문방사우를 들고 10년 공부에 들어섰습니다. 청량산 경일봉 아래 바위굴에 들어앉아 10년간 글씨 공부를 하겠다 작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깔판을 펴고 붓을 들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추운데요. 놀랍게도 그의 나이 겨우 10살 때의 일이랍니다. 9년이 지나자 그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세상에 누구와부터도 이길 수 있다 싶었기에 하산하기로 마음먹죠. 그런데 어디선가 호령이 나타난 여인이 동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조선제일의 명필이라 자부하십니까 그럼 저와 겨루어 보십시다 아니 아가씨가 나와 붓글씨를 겨루어 보겠다는 것이오? 아닙니다 길쌈이 제일이니 제길쌈과 그쪽의 붓글씨 솜씨를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촛불도 밝히지 않은 어둠 속에서 두 남녀는 각자의 솜씨를 다해 겨루었습니다 나중에 불을 밝히고 보니 김생의 글씨는 삐뚤빼뚤 말이 아니었는데 여인의 길쌈은 한올도 어긋남이 없이 가지런했으니 김생의 완연한 패배였죠. 여인은 김생을 향해 춘철살인과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산골의 길쌈에도 이기지 못할 솜씨로 무슨 명필이라는 겁니까? 그녀는 나타날 때처럼 다시 호령이 사라졌고 김생은 자신의 자만을 경책한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느껴 다시 1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10년을 무사히 채웠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조선의 명필 한석봉과 어머니의 떡썰기 일화가 겹치지만 김생의 이야기가 훨씬 더 먼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청년 김생은 청량산의 기암괴석과 봉우리, 쏟아져오르는 계곡물을 보며 필세를 잃어갔습니다. 바위가 갈라진 흔적, 물이 떨어져 패인 바위, 그 모든 것이 문득 필세로 다가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는 기존의 공부 위에 자기만의 독특한 필법을 구축했으니 그것은 산화대지의 생명성을 담은 이른바 김생필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는 두타행을 지극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타행이란 술, 여인, 유흥 등 각가지 욕망을 절제하고 심신의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일종의 수련법이죠. 그래서인지 그의 글씨는 성스러움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스승이 없었기에 어느 순간부터 공부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때마침 일본에서 온 승려 혜담이 왕이지의 친필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생은 그 글씨를 챙겨하여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의 진심을 느낀 해담은 1년을 기한으로 왕이지 글씨를 건네주었죠. 그는 일생일대의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에 정진함으로써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자기의 개성과 왕이지의 신필을 융합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글씨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삼국사기에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일화가 남아있어요. 고려학사 홍관이 송나라에 갔을 때 김생이 쓴 행서와 추서 글씨 한 권을 학자들에게 보여줬다는데요. 그들이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왕후군의 친필을볼수 있게 되었군요. 홍관이 이 글씨는 신라의 김생이 쓴 것이라 하자 전하의 우군을 제외하고 어찌 이와 같은 신묘한 글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하며 끝끝내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로부터 평생 붓을 들고 살았는데 낮에는 작은 글씨를 썼고 밤이면 큰 글자를 썼습니다. 그 결과 노인이 되어서도 글씨체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80세에 이르러서는 행초서가 입신의 경지가 되었고 아흔이 넘어서는 그눈빛에 신이 어려 번개불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문인들은 그를 해동제일의 서예가로 평가했고 서예의 성인이라 하여 해동서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문인이었던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그를 신풍제일로 평하였으며 조선시대 문신 서거정은 우리나라 서가를 논하자면 김생이 제일이며 학사 요극일과 스님 탄연, 영업이 그 뒤를 잇는다고 했습니다. 조선의 명필서예가 이광사는 우리나라 필법은 신라 김생을 종으로 여기지만 오늘날 그의 진적으로 전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탁본 역시 기위하고 법이 있어 이후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고려의학자 이인로는 신라사람 김생은 용필이 신과 같아서 초서도 아닌 듯 행서도 아닌 듯 매우 신기로우니 멀리 57종의 제가체세로부터 나왔다. 김생은 필법이 기묘하니 위 진대 사람들이 발도움하여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말은 김생의 글씨가 57종의 중국 대가들의 서체를 종합한 것 같다는 뜻인데 그안에 왕위지를 비롯하여 당대의 구양순, 우세남, 안진경 등의 57대가의 장점을 흡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위진시대 서예라면 북위진대의 온건한 필세와 동진이왕 등의 서예를 이르니 그야말로 중국에서 신으로 여기는 존재들을 넘어섰다고 극찬한 것이죠. 이 글씨는 2백의 망여산 폭포시를 쓴 것인데요. 다만 몇 글자만 보아도 소름이 끼치고 기운이 휘몰아칩니다. 동진이나 당나라 서해가들의 획질과는 사뭇 다른 신라의 혼이 느껴지시나요? 중국 원나라의 서해가 조맹부 역시 동서당집 고첩발에서 신라 김생의 글씨는 자획의 전형이 깊어 당인의 유명한 석각이라도 이를 능가하지 못한다 라고 품평한 바 있습니다. 이 비문은 김생의 여러 작품에서 필요한 글자를 따와 집자한 것인데요. 사경으로 다져진 그의 해서는 웅건하고도 성스러운 신기가 넘쳐 흐릅니다. 제 판단으로는 왕의 지혜에서보다 한길 위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 그의 사경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대단히 엄숙하고 단아합니다. 그의 정신적 안정감은 그야말로 금강불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좋도록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는 지난한 일이겠죠. 해서의 극칙이라 보여집니다. 추사 김정희도 김생의 글씨를 얼마나 예정했던지 손수 탁본까지 했습니다. 탁본천 말미에는 정희수탁이라는 주백문 인장이 찍혀있는데요. 아마 추사선생도 우리의 민족혼과 강산령이 여실히 흐르는 신필 김생의 기운을 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 비석은 경북 김천에 있는 수도암의 도선국사비인데 김생이 원화 3년에 쓴 글씨를 새긴 것이라는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주도선국사라고 써있는 큰 글자는 일제강점기에 판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가 김생의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팝본 임서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결정적인 부분을 보정해보니 김생서라고 쓰여있는 게 보이죠? 불교 고고학을 전공한 박홍국님과 박박룡님, 이영훈님이이 김천의 수도안비를 조사해 기존에 읽은 22자 외에 김생서, 원화 3년, 비로자나불 등 21자를 더 판독하셨다고 하니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 글씨 역시 김생의 필적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의 서체라고 알려진 난공대사비와 비교해보니 상당히 일맥상통한 것이 느껴지죠. 김생의 필적이거나 어쩌면 김생의 제자가 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랑사비도 그의 필적이라는 설이 있는데 난공대사비와 비교해보니 상당히 근사해 보이네요. 이제 시원시원한 그의 행초서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군살이 하나도 없이 가느다란 뼈와 힘줄만 남았네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탈속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의 글씨를 보고 있자면 초탈한 신성과도 같은 위신력이 느껴지곤 합니다. 한석봉처럼 어전에 나서지도 않았고, 일생 감투 한번쓴적 없이 오로지 서예 하나로 지독한 수행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한길로 파고든 결과, 그야말로 그의 글씨에는 세상을 뒤덮을 만한 공력이 쌓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라의 서예가 김생의 필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과 글씨가 우리 후생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미혹 속에 휘둘리지 않고 먹을 갈며 붓을 들었던 그 일관된 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명인의 이야기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